여러분 안녕하세요. Hi everyone. 박재범 프로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피네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찍게 됐는데요. 이 다운스윙 때 수피네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운스윙 때 손바닥이 하늘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특연 영상에좀 있어요. 수피네이션이라는 거는 의학 용어인데 이제 손을 이렇게 보시면 수프 아시죠? 수프. 어, 수프를 수프 들고 있는 느낌으로 해서 이제 손이 이렇게 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돈다고 해서 수피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끔 만드는 걸 수피네이션이라고 해요. 보통 백스윙 때 어, 백스윙 때 돌리는 거는 프로네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을 던질 때 얘기를 하면 프로네이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풀을 보라고 얘기를 할때 프로네이션 이렇게 풀을 보자 했을 때 프로네이션 이라고 얘기를 하고 숲을 들자 할때 수피네이션 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예를 들면 야구를 할때 우리가 공을 들어요 공을 들고 우리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이 이렇게 던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 손의 회전이 필요하죠. 공을 이게 제대로 멀리 던지려면. 그게 바로 손의 방향이에요. 이게 처음에 프로네이션, 풀로 보고 프로네이션으로 들어갔다가 수피네이션으로 나오면서 던지게 되면 이 공의 회전력이 인해서 이제 속도가 나면서 이렇게 던져지는 건데, 이제 채도 똑같아요. 채도.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어손 백스윙 할때 손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프로네이션으로 들어갔다가 수피네이션으로 들어와야지만 체의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 영상들 제거 보면 뭐 다운스윙 때뭐 오른손이 하늘을 봐야 된다 뭐 왼손이 뭐 이렇게 공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것 또한 얘가 이, 이 어, 백스윙이 잘 돌았다는 전제하에 공 쪽으로 잘 충분히 나가서. 이렇게 풀리는 이런 역할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자이 수피네이션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골프를 어느 정도 쳤다고 하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 직업은 그거를 가능하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이제 제 직업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끔 하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재밌게 봐주세요. 그 수피네이션을 느끼려면 진짜 집에 흔히 흔히 널린 이런 옷걸이 같은 어 옷걸이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체가 아닌 옷걸이로 먼저 할게요. 다운스윙 때 수피네이션의 방향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다운스윙 때 수피네이션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제가 다운스윙 때 손바닥이 하늘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예전 영상에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아, 알려드릴 건데 자, 다운스윙 때 손바닥이 하늘을 봐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역할은 누가 해야 되냐면 손가락이 해야 돼요. 어, 의예요. 이게 손바닥이 하늘을 보면 이게 보통 이건 그립을 잡고 있으니까 다들 손목을 돌리던가 손을 이렇게 어떻게 돌려서 손바닥을 하늘을 보게끔 하려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손가락, 손끝, 마디마디, 보이실까요? 여기 마디마디, 손끝,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가야지만 이 수피네이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옷걸이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어 볼게요.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여기 끝에, 끝에 이렇게 끝에 머리, 이렇게 잡아보세요. 잡아보고, 어, 요렇게. 또잉, 또잉, 또잉, 또잉. 제, 또잉, 또잉. 음, 백스윙. 땡, 땡. 이런 식으로. 또잉, 또잉, 또잉, 또잉, 또잉. 이런 게 스윙이거든요. 음, 이렇게 손에, 손가락 끝에 마디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다운 스윙 때 수피네이션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자, 백스윙이, 요렇게. 어, 옷걸이를 이렇게 받쳐 놓고 끝에 를 잡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똥잉 똥이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똥이 하고 있죠 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백스윙 때 이렇게 들고 있어 보세요 이렇게 끝에 머리에 힘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끝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식으로 끝에 힘을 주면서 내려야지 수피네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려올 때 얘가 이 손가락의 힘이 이렇게 끝에 힘이 들어가면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안으로 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또잉 또잉 또잉 이렇게 들리면서 내려오는지 안으로 해서 내려오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냐? 수피네이션 하나를 보면서 내려오는 거는 얘가 이렇게 들리면서 내려오면서 이게 수평이라는 것은 이렇게 쟁반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수평이지 얘를 이렇게 잡고 내려오면 이건 수평이 어 이게 평행, 땅이랑 평행 이 되는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딱 잡고 보세요. 돌리죠. 그러면 겨드랑, 에, 옆구리에 붙죠. 붙으면 옆구리가 비켜주면서 딱 이런 식으로 임팩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옷걸이가 있으시면 받쳐놓고 올려놓고 한번 도잉 도잉 해보시고 해보세요. 잡고 뒤로 해보세요. 아마 이게 안 된다면 엄지는 무조건 떼셔야 돼요. 이거 막 엄지로 이렇게 잡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대롱대롱 밑으로 떨어지니까 알겠죠? 이거 한번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알겠죠? 음. 제가 다음에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처음에는 좀이게 팔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안 사용하는 근육들을 좀 쓰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시고 어, 제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